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견정구입니다 요즘 지하철 tv 인터넷 어디를 돌아다녀도 전부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광고들 뿐인데요 바로 이 게임 광고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확산되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국산 게임들의 산으로 가고 있는 광고 이번 시간에는 게임의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게임에 광고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연예인 하다못해 이제는 자극적인 광고를 앞세워 홍보하거나 어디서 본 듯한 자신들의 게임도 아닌 게임의 영상을 가져다 붙여서 광고를 하고 끝없는 표절 표절 표절 논란들 현재 한국 게임 시장이기 이전에 게임의 광고들부터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이나 TV, 컴퓨터 등에서는 이렇게 많은 광고를 볼수 없었는데 지금 현재 2017년엔 왜 이렇게 광고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를 살펴보기 앞서 옛날이라고 연예인을 앞세운 게임 광고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10년에는 지하철 2호선의 한 열차의 구석을 아이온으로 도배시켜놓은 래핑 광고도 진행한 적도 있었고 프리스타일 풋볼의 광고 모델로 당시 잘나가던 아이돌인 미스 A를 모델로 이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 유명 가수였던 아이유를 엘리샤 광고의 모델로 사용한 적이 있었고 2012년에는 야구 게임인 프로야구 매니저의 광고모델로 야구선수인 이종범 선수를 내세운 적도 있었으며 2013년엔 류승룡을 모델로 발탁하여 월드 오브 탱크 tv 광고를 선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무지막지하게 광고가 어딜 가도 보일 정도로 판을 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TV 켜다가 지나가는 광고처럼 게임 광고네? 하고 지나갈 정도였죠. 그러던 한국 게임 시장에 광고 붐을 가져다 준 게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2012년 7월에 iOS 2013년 10월에 안드로이드에 상륙한 크래시 오브 클랜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이에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해 2013년 12월 8일 업데이트로 한국어를 지원하기 시작하자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유저층이 생기고 있었죠 그러던 중 클래시 오브 클랜의 개발사인 슈퍼셀은 일본의 대기업 소프트뱅크에 인수됩니다 소프트뱅크가 일본의 기업이라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진지 가늠이 잘안가실 텐데요 2017년 9월 2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00조원 정도로 넥슨이 12조원, 삼성전자가 336조원 정도인 걸 생각하면 엄청난 규모를 가진 일본의 대기업이라 할수 있죠 바로 이런 대기업들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 뭐겠습니까? 바로 자본입니다 자본 슈퍼셀을 인수한 소프트뱅크는 한국의 클래시오브클랜을 상륙시킬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자본력으로 말이죠 한국에 상륙한 클래시오브클랜은 소프트뱅크의 엄청난 자본력으로 광고를 쏟아붓기 시작하였습니다 시하철은 물론이며 심지어 버스정류장에도 클래시오브클랜 광고로 도배시켜버렸고 tv광고 또한 황금시간대나 시청자들이 많이 보는 야구중계나 드라마 축구중계방송에 앞뒤에 깔아버렸으며 한국의 유튜브 또한 크래시오브클랜 광고로 거의 도배되어 있었죠. 거의 뭐 세뇌하듯이 지하철이든 인터넷이든 TV든 버스든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하루 일과 중 하나라도 이용하고 마주칠 수 있는 모든 곳에 전부 광고로 도배시켜놓으니 보통 사람이라면... 아니 이게 대체 뭐길래 저렇게 광고를 많이 하지? 하고 찾아보고 플레이해보게 되겠죠. 뭐 무작정 광고만 많이 때려박은 게 아니라 광고도 인게임 캐릭터들의 특성을 잘 살려서 사람들이 쉽게 몰입할 수 있도록 한 아주 잘 만든 광고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하자 수익과 사람들의 관심은 그야말로 폭발적. 이에 크래시 오브 클랜은 멈추지 않고 유명 할리우드 배우 바로 I will find you, I will kill you 로 유명한 니암리슨을 광고모델로 세우는 엄청난 자본력을 보여줬죠 어느정도였냐면 2014년도에 크래쉬오브클랜은 광고비로만 최소 160억가량을 지출하였으며 매달 적게는 25억 최대 40억정도를 광고비에 쏟아부으면서 엄청난 물량공세를 보여준 크래쉬오브클랜은 광고를 시작하기 전 2014년 6월 첫째주에 2 2위권밖에 있었지만 TV광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6월 둘째주에는 구글플레이 18위까지 껑충 뛰어올랐으며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7월 첫째주에는 앱스토어 매출순위 1위 10월 셋째주에는 안드로이드 매출순위 1위를 찍으면서 아주 오랫동안 매출순위 1위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게임사들은 너나 나나 모두 TV광고 별별 광고에 다 달려들었습니다. 물론 효과도 엄청났죠. 라인 캐릭터들을 이용한 게임 라인 레인저스는 전세계적으로 다운로드 수 2,500만 건에 달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몰았지만 국내에서는 순위 200이 밖에 있을 만큼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요. 클래시 오브 클랜의 성공을 본 라인 레인저스는 대규모 업데이트와 더불어서 라인 레인저스의 캐릭터들을 앞세운 CF를 TV에 선보였는데 200위 밖에서 떠돌던 게임이 광고로 인해서 매출순위 38위까지 뛰어오르는 등그 전에는 효과가 미미하였다고 생각하여 회사들이 잘 이용하지 않았던 광고들이 이렇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자 당연하게도 게임들은 대광고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크래시 오브 클랜의 경우 잘 짜여진 게임성과 더불어서 각계의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광고를 통해서 엄청난 광고효과를 받고 실제로도 사람들은 게임을 잘 기억 못하지만 크래시 오브 클랜의 광고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묘사하면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캐릭터성 또한 잘 살린 광고였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떠돌고 있는 광고들을 보면 뭔가 많이 변질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옛날 광고들이 한 작품을 만들고 이 작품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광고를 했다면 지금 광고는 정반대로 광고와 게임성이 주객전도 되어버렸습니다 게임은 그저 유행하는 게임 비스무르하게 대충 만들고 광고에는 연예인을 이용하거나 자극적인 광고로 게임성을 그냥 메꿔버리는 게임들이 종종 보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게임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요즘 말로 헬적화라고 하나요? 국외에서 국내로 물건이든지 어떠한 것이 국내로 도입되면 이상하게 변질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인데요 광고도 크래시 오브 클랜이 시작한 광고를 생각해보세요. 자신들의 고유한 IP를 이용하여 게임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이용하여 각가지 재미있는 상황들을 묘사하여 직접적으로 게임 자체에 대한 내실까지 완벽한 광고였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광고들을 보면 좀 전에도 말했듯이 흔히 말하는 해적화가 이루어져 광고를 하면서 인게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수 없으며 그저 연예인들이 나와서 칼로 적들을 유린하고 로빈 후드급의 화살 실력을 보여준 다음에 멋들어진 대사 하나 싹 쳐주고 게임 로고 뜨는 게 아주 일반적인 한국 게임들의 광고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한 헬저카의 끝판왕을 보여준 게임도 존재했었죠 일명 갓갓갓갓투라고뭐 아무튼 너무 많이 범람하고 있는 게임 광고들 솔직히 이런 광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게임들도 이런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때 엄청나게 광고를 해댄 모바일 스트라이크라는 게임도 이런 식의 광고를 진행했었죠 이렇듯이 자체는 에 문제가 없지만 이런 식의 광고들이 계속해서 엄청난 상업적 성공을 거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투자자들이라면 게임 개발비용에 많은 돈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케팅 비용에 돈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그냥 개발자 몇명 돌려서 게임 대충 꽝꽝 찍어내고 마케팅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이쁜 여캐를 팔든 인지도 있는 연예인만 광고 모델로 잘 세우면 뭐... 판매량은 보장된 수준이니까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이러니까 개발자들에 대한 대우가 영 그런 게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대광고의 시대입니다. 어딜 가나 게임 광고가 범람하고 있으며 지하철, TV, 컴퓨터, 우리의 생활 곳곳에 깊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들은 분명 많이 노출시키고 잘 이용하면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수 있죠. 옛날에 비해서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의 스펙트럼을 늘릴 수도 있고 잘 만들어졌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게임들이 다시 알려지는 좋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옛날엔 게임이 남자들만의 것들이라고 인식되었다면 지금은 많은 광고와 스마트폰의 접근성으로 인해서 유저 스펙트럼이 남녀노소로 매우 넓어졌죠 하지만 이런 수없이 무분별하게 엄청난 양의 광고가 범람하게 된다면 주관나는건 중소기업이나 1인 기업들입니다 SNS부터 시작해서 TV, 컴퓨터, 지하철 등등 광고를 하기 위해선 결국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결국 돈이 많은 쪽 대기업들이 이런 광고를 독점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비교적 대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광고에 묻히게 되버리죠 이런 구조가 계속 지속된다면 결국 중소기업들은 자생을하기 힘든 환경이 조성되고 지금처럼 포 카카오가 붙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은 많이 죽긴 했지만 외출 상위권은 대기업들이 지배적인 게 현실이긴 하죠. 지금 왜 다들 인식이 안 좋은지 알면서도 꼭 카카오에 붙는지 이유를 조금 아시겠습니까? 돈입니다 돈 결국 대기업들의 자본은 중소기업들이 어찌저찌 할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대기업과 손을 잡지 않는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잠깐 반짝이지도 않다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질 겁니다 지금 이런 구조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양질의 게임을 바라기는 점점 힘들어질 것이며 소규모 회사들은 잘 살아남지 못해 대기업들에게 먹히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진짜 이거 쓰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국산 게임을 칭찬해 본지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물론 배그 빼고요. 어뭐 로스트하크 그래 로스트하크까지 합의 봅시다. 뭐 아무튼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광고 레드옵션의 시작은 비록 크래시 오브 클랜이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그런 대마케팅 시대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진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유저들이 백날 첫날 믿고 거른다고 하지만 결국 신작이 출시되면 광고를 때려박는 대기업들의 게임들이 매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광고로만 게임이 돌아갈 것 같지도 않고요. 뭐 배틀그라운드가 엄청난 성과를 보여준 만큼 업계에도 큰 변화가 있길 바라고 광고가 게임이 되는 시대가 아닌 게임이 광고가 되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아 맞다 여러분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안녕